오늘 네, 확 들어오는 메뉴판 네, 오늘 잡사포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월컴투 잡사포차 낙지 아, 수료명님 어서 오시고 자 다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려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어, 비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 그니까 러좀 급했어 급해 네. <웃음> 네. 좀가야 마루노 고마워 낙지 불어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랑 이름이 같은지 박세민님 어서오시고 기호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포차 설치한 거요. 포차 설치한 거. 어. 자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강분호님 또 철원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어 이거 나 지금 너무 급했어요 숟가락이랑 지금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트래비는 도수 없는 겁니다 네 야옹님 어서오시고요 사랑님 어서오시고요 어 분위기 좋나요? 고맙습니다 강부도님 또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피자 마셨주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제때 들어오셨죠? 어. 현웅호배님또 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천원배님 2천원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일단 한마리 연습 잘 기다리신 분들. 아. 보상할 게요연습이사마이거 조그만 거한 마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스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도람은이사합은이사지은이탕은이바람은이탕입니다이바람은이탕람감자탕람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0은이 사람은 사 음. 현호배님 구독 감사드리고요. 어, 음. 이거지. 음. 음. 유튜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뻘지 낙지는 총 20마리, 20마리. 산낙지가 좋은 거야, 홍어가 좋은 거야. 아참저도테 잔인한 걸 모르시네 비옵니다 지금 비 엄청 많이 나와요 비 엄청 많이 와요 참이슬 아니라 입세줍니다입세주 저희 네. 우리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집 감자탕 어, 감자탕 솔직히 또 당기더라고 어, 잘 돼요 이제? 음. 어우, 좋아좋아 좋아. 아 내, 네, 네, 비 와요, 비 와. 비 오는 겁니다. 짱민호님 어서 오시고요. 소주 한 잔에 한입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낙지. 아, 볶음밥, 밥이 없는 규모님. 아유, 규모님 말오넣고 감하게 놓고 왔습니다. 규모님 말오넣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자 방목기 복용받고 계신 건장요 수아, 수아, 수아, 낙지가 느릿느릿타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수 소리 잘 들으세요. 얘, 빨판 붙어있는 느낌 있죠? 예. 네. 비가 잠깐 그쳤어요, 여러분들. 아, 또 조대진 형이또 3만원 감사합니다. 낙지가 왜진거그러요 마시는 건데. 3만원은.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위험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내일 음, 아, 주대장님 잠깐 들드렸다고 감사합니다. 씻는 소리 좀 자세히 들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아, 자막 하나 넣어야겠다. 근데 야. 자막 하나 넣어야 될것 같은데? 유머니까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나중에 잡순씨가 넣어주겠지. 자, 어서 오세요. 문정수님 어서 오시고요. 오 지금 낙지가 정확한 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 네. 네, 못 따라 하신다고? 가까이 소리. 짜는 건 이제 뻘물 제거하는 거고, 이제. 네. 머리는 드지 마세요. 머리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머리는 생으로 안 드시면 좋습니다. 어, 제가 먹어놓고 먹지말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음. 파란색 포장도 잘안 가세요. 아, 저는 여색깔을 좋아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낙지 방송하다가 사력를 주고 에이 참 그런 뭐 악담을 해. 머리 그 몸통 내장 요게 생으로 드시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규모님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뻘물이 여기 이게 뭐 낙지가 청정 지역에서 나는 이런 건 괜찮겠지만 머리는 이제 데쳐서 드시거나 이런 걸좀 추천드립니다 을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어우야 황칠주보다 편되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자탕 또 땡기시는 분들 없나요? 아니 비 오고 하면은 옛날에 저그 도람동 살때그 태조 감자탕이라고 거기 한 번씩 좀 가서 먹우 친구들 불러갖고 이제 수, 술도 한잔 차고 있거든요 이 때, 감자탕도 에서한 한 그릇씩 한주면괜한잖아요 한국에서 아. 음, 오세요장 한국에서 오세요, 서오시고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성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저 거기, 저 거기 라궁이라고그 중국집에서 일했었거든요. 배달 음. 이런 가 분위기 좋죠? 음. 이 형님 뼈는 안 먹나요? 아, 뼈 좋아하세요? 정규진님? 좀 포장해드릴까? 낙지오는 20마리 12만원에 샀어요 여러분들 낙지 가격 얼마나 물어보셨는데 낙지 20마리 12만원 라이더 쪽은 이 어떠시고요? 예, 보통. 그냥 달려봐야죠 배경시지 아닙니다 포장미다 틈새 아이디어예요 아 우리 모델시프라 더좋아요자 시원하게 한번 보셔야죠 소매 딱 한번 하고 낙지 쫙 뜯고 음, 기가 막히게 한번 보셔야죠. 맥주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 소맥 한 잔? 시원하게 한번 시작할까? 네.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낙지 20마리 12만 원에 사, 샀습니다. 네. 아, 아, 그리고 아까 어떤 분뭐 수술하신다고? 아이고, 수술 좀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네. 요즘 의료기술 좋아가지고 뭐 수술 실패나 이런 거 없으니까 음, 건강하게 수술 잘끝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네. 이모 부르세요. 아, 이모 참, 네, 이모가... 이모가... 여기는 셀프예요 다 진짜 어서 오고 여긴 어떻게 돼다 셀프야 아니 비오는 것도 셀프야 어아비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이거 영상 보시고 여기 여기 님 어서 오세요 영상 보시고 잔인한 애 어쩌네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그 불편하실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좀 유튜브로 사기좀 그런데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웃음> 어, 잔인해. 어, 사람새끼야? 뭐이러 이러지 마시고. 앉아, <웃음> 이제 라이스페이퍼로 가리고 먹자고? 샤샤샤! <웃음> 으 야, 이거힘 봐라. 이조그만한놈힘 봐라. 와. 오, 힘 봐라. 이거 이거 통째로 드네. 야, 이게 먹물 쏜다. 시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벌을 짜주고. 진짜 부드럽다 거듭 말씀드리면한 마리 마실 때마다 한 마리 먹을 아니 아니 마시는데 낙지를 마시는 거 아니시대요 한 마리 먹을 때마다 항상 이 말씀 드려야겠어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아 빗소리 좀 줄여드릴까요? 삼성비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 씹는 소리가 좀 듣고 싶으셔서 그런거죠? 알겠어요 저도 조용해봐 씹는 소리가 이제 좀 듣고 싶으셔서 그런거 같은데 조금 참 마이크 가까이 가서 하나, 하나 먹도록 할게요 이야 힘 이야 알칸스 조약 자 오우 음. 와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머리는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어우 덮고서 음. 럭키 군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안 찍으면 이 낙지 자체가 좀 짭짤해요 낙지 자체가 짭짤해요 머리는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아. 음.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머리를 감자탕에 넣어서 오, 좋은, 좋은 방법이네. 음. SYL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머리는 이제 생으로 드시면 위생상 좀안 좋을 수도 있고. 아 맛은 있다 근데. 아, 머리가 대가리, 몸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맛이 순무래. 아죽네 김대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근데 여러분들 이 낙지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낙지 굉장히 쉽게 먹죠 치아가 좋거나 제가 상킴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낙지 자체가 원래 부드러워요 목포, 무한, 이쪽 뻘낙지 이 낙지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요 사실 여수만 돼도 예, 목포 홈쇼핑에서 산 거예요 그요 수만 돼도 낙지가 조금씩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거는 아 부드러워요.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리 한번더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좀 크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막 힘들게 먹진 않아요. 요거예요. 자, 뻘물 을좀 짜주고 조심해야 될게 나. 아, 덕후야, 이거 저 기도에 걸리면 은좀 혼나. 죽을 수 있어. 음? 야 맛있겠다. 선택 들어왔어요 이거. 음. 금척 금척 금척 그만 이렇게 아. 술 마시는 말씀 좀 계셨시 아술 마실 말실 알겠습니다술 사마도 한번 해야죠 술한병 원샷 어떠시? 낙제 한 마리다 간 마리 그 상남자처럼 한번 가봐요. 김성곤이 또 말로는 감사한 동안 같습니다. 이거 영상 다시 보기 남길 건데 어디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 한병가가 볼까요? 응? 오늘 굴고짤게 그냥 응? <웃음> 무리하지 아, 무리하지 말고 좀 먹으면서 조금 좀... 어. 그래! 좀물좀 좀 먹고 요거 한병 하고는 조금 천천히 조절해서 을게요 <웃음> 분위기 비 오는데? 아 분위기... 아어비 어, 어, 비 다시 오나요? 예아 네. 비가 다시 오네요 네. 비가 다시 와요 20마리 1마리 아먼 원조 타고 고개 안는거 아니죠? 안주가 좋으니까 괜찮을거요 여러분들 갑니다 빨리 먹어요 알겠어 알겠어 자! 새벽 맞습니다 샤샤샤! Oh! 좋다. 복석다송영님또 이천오백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응, 한 번만 아래 한 번만 하면 세요 응. 이천오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다. 여러분 좋아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지금이 좋아요 타이밍입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돌려주세요 저, 이, 저 이가, 치아가 좀흔들려갖고 아우 또 성경님께 3만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안주 좀 먹읍시다 여러분 안주 먹으면서 휴식겸. 아, 우리 한장 고. 오케이 오케이 모디즈 브라더도. 900명 처음 보는 것 같은. 아, 예전에 나 이거 저 작년에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800명 막 2,000명 막 그렇게도 돌던 적도 있죠. 어, 아, 고맙습니다. 또 이만영님께서 또 마롱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포홈쇼핑 맞습니다. 좀 전에 그녀님. 옥션에서 목포홈쇼핑. 술 천천히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 천막 연출입니다. 연출 정말 멋집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오래 같이 있어야죠. 아, 알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지 좀먹고주세요 아, 방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낙지 이제 먹고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우, 더 성경 읽어서 3만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미희 자셨던 분이신가? 어, 아, 소통하면 최대한 소통 한번 어, 힘써봐야지. 한번, 음, 감자탕 고기 좀 드셔주세요. 고기 좀 먹을까요? 감자탕, 소주 또 기가 막히죠? 감자 원래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낙지도 취했어요 아니, 우리가 낙지한테 감정기입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걸 못 먹어요. 미안하잖아. 네. 감자탕 이바돔 겁니다, 이바돔. 아, 그저 체인 중에 이바돔이, 감자탕은 이바돔이 좀 괜찮더라고요. 국물도 괜찮고. 혼자넣게 맛있게 하나요 아, 고맙습니다. 분위기 지린다. 어서오세요. 네. 아, 저라도 사무실 당연히 팔죠. 예. 광주 또 언제 가세요? 또오리탕 먹으러 한번 가야죠. 예. 구독 누르니까 딱 알람 끄고 좋네요. 3시간 부도 오후에만 기다렸습니다. 이미지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예. 왁스는 게스비. 예. 낙지입니다, 낙지. 아또박준원님 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숭화예. 응. 고맙습니다. 서서 2500원 감사합니다. 그 보신 분! 물 쏘는 거 보신 분! 아왜 자꾸 이거 오만면 나만, 나만 보게 되는 거야 이거? 물 쏘는 거 보신 분! 아 고맙습니다. 네. 잡사 형님! 왁, 아 형님 왁스 많이 바르면 나중에 머리 빠진대요. 조금만 발라용! 저는 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웃음> 아 여기 술 먹방 분위기 짱이니까 좋습니다. 에. 아 우리 로즈라비앙 우리 수화장님또어서오세요 얘가 이제 좀 슬슬 코마 상태로가 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마 상태가 되는 것 같은데 군사라고. 김철민님도 이처럼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코마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아, 우리 조용기 형님 어서오세요. 조용기 형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한번쓱 짜주면, 네. 좀 움직입니다. 네. 어? 얼마나 낙지 발이 부드러운지 뜯게요.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이런 애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낚시 먹는데? 응. 아, 만국세요한국말는한국한국말 조금 할줄 안다? 어 반가워요. そうそうそう 그런데 낙지 블루투스 <웃음> 소통 중요하죠. 이 얘기는 이얘기면 사사 수학 26살 취준생입니다. 항상 기록 받으면서 재밌게 방송 보고 있어요. 지역 상에서더 보답할게요. 아 제가 또 어떠한 한 분을 또 위로를 한다는 게또큰 거죠.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준비생 앞으로 또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학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나 분이 가방 날 거예요. 하이틴 하시길 바랄게요. 아 낙지는 사실 낙지는 여러분들 초장 찍어 먹거나 이렇게 뭐 참기름 찍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이거는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호예요 그냥 저는 이 짭짤한 짭짤한 낙지 이거 하나 자체 먹는 게 그냥 좋아요 아 감자탕이라고 또던 낙지 대급빡알겠습니다오대좀만나요만나 <웃음> 어, 맞나? 네. 요거 한 레어네요. 레어. 살짝 익었네. 살짝 익었어. 나술 사마. 아까 했대요. 또 시키면 좀비돼요. 피디형 어서오세요. 식도의이빨인게 분명하다. 아니. 아니 형. 그게 아니라 형이 낙지를 잘못 시켰어. 피디형. 피디형 형이 낙지를 잘못 시켰어. 여기 내가 시킨는데 목포홈쇼핑이라고 여기는 진짜 부들부들해가지고 몇번 씹으면 딱 넘어가는 진짜 기가 막힌 낙지인데 아우 내가 봤을 때 형님 낙지 잘못 시켰어 목포홈쇼핑 목포 그옥션에서 거기 한번 시켜봐요 조그만 걸로 아 해외는 안됩니다 해외는 안될거예요 아이고 문정선생님또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사님처럼 낙지를 먹어보고 싶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홍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네. 아니 먹으려고 시켰어요 홍어 네. 목포홈쇼핑 시킨 김에 먹으려고 시켰어요 지금 목도 아버지님 보내주시고 네. 해봉수산 거 저희 단골집 있죠? 목포해봉수산 아 여기 시켰어요 이것도 조만간 홍어 영상도 올라와요 네. 이번에 홍어 버리국 탕끓일 거예요. 네. 그리고 홍어 이거 무 이거 혹시나 지금 피디 형 아직 방송 보고 있으면 이거 또 피디 형또 덜덜 떤다고. 이거 피디 형이 무서워하거든요. 홍어 무근. 여기 또 시켰어요. 시켰어. 네. 아 이거는 이제 뭐 내일쯤에 가지고 영상 새로 찍든가 해야지. 네. 크라켄과 싸우는 느낌으로 먹는 거 한번. 자 이거 영상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아또 구독 감사합니다, 수우리님. f u u u u u u u u u u u u u 음.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어. 낙지 먹고 뻘락지 아니면 이제 무한 뻘락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주문하셔가지고 탕탕으로 다져가 지고 드시는 거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에 감아서 먹거나 이 여기 젓가락에 감아서 먹는 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절대 테 따라하지 마시고 다져서 드시기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조사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拜拜 hey,